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08회 복귀 방송입니다. 1008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날 대분류를 했고요 화요일날은 특이 패턴 목요일날은 관심그룹, 금요일날은 어, 세수 중 필출, 이렇게 해서 어, 4일만 방송했죠. 지난주에, 어, 제가 개인적으로 유신수를 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수요일날 그만 잠이 들어 자료 정리하다 그냥 그만 잠이 들어서 수요일 방송을 못했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1008의 대분류 복귀입니다. 어, 1그룹에서는 2월수로 11이 나왔고요 어, 2월수로 9, 어, 41, 이렇게 해서 세개세수가 나왔습니다. 어, 2그룹에서는 3중복에서 보너스볼 33이 나왔고요. 어, 또 실당본 44도 나왔습니다. 2 중복에서는 어, 30하고 어, 31하고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어, 3그룹은 전멸을 했고요. 어, 2 그룹에서 3중복이 유난히 수가 많았었죠. 그래서 필출이라고, 필출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2중복과 3중복 같이 합치면, 여긴 일반적으로 필출을 하고 있죠. 그 어, 근데 여기서 네 수가 나왔습니다. 기타나 아예 전멸을 했죠. 어, 3그룹이 전멸을 해서, 이제, 1구9회에서는 관심있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특이 패턴 첫 번째입니다. 어, 26, 32, 35, 37, 41이 어,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는데, 어, 여기 이쪽에 다섯 수였죠? 다섯 수. 어, 수가 적지 않은 수였는데요. 어, 여기가 어, 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일이 나와서 흐름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흐름을 이어갔고, 두 그룹 다 41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이 패턴 두 번째입니다. 14, 21, 29, 31 이렇게 네 수인데요. 여기는 퐁당퐁당 10연소 왔죠 출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고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고 이쪽이 멸을 해서 어, 상황이 종료 어, 흐름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우측에 우측 여기는 어, 수가 7수나 되기 때문에 이쪽은 어, 필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양쪽 다 출을 어, 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어, 또 여기서는 31이 나왔고요. 어, 여기 7수에서는 어, 30이라고 아, 요거, 빼먹었네요. 여기, 구두 나왔죠? 구두요. 어? 구두 출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는 두 수가 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상황이 종료됐어요. 다음은 특이 패턴 세 번째입니다. 아, 여기도 역시, 출을 하면, 아 어, 상황이 종료되는 거고, 멸을 하면, 이제 흐름을 이어가는 거였는데요. 어, 아, 여기는 방금, 패턴 2에서 보여드린 똑같은 그룹이죠? 아, 이거하고 비교하라고 여기다 다시 올린 건데요. 아, 여기 앞에서 보셨듯이 아, 31이 출을 해서 모두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 상황이 종료됐어요. 아, 여기에서 이, 이게 흐름을 이어간다 하면 아, 전멸을 하게, 하게 되는데요. 아, 그러면 2월수 2개가 제외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0이라고 40이 2월 수, 2월 대상수였으니까요. 어, 그런데 여기서는 어, 31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특이 패턴 네 번째입니다.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 어, 1, 14, 27, 40이었는데요. 여기 퐁당퐁당 현재 7연속 왔어요. 어,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추를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는데요. 여기는 멸을 해서 전멸을 해서 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 1009회에도 어, 여기는 살펴봐야 되겠어요. 다시 1, 14, 27, 네, 40 요거는 이번 주에도 살펴볼 겁니다. 다음은 관심 그룹 복귀입니다. 어, 관심 그룹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여섯 그룹을 올려드렸는데요 현재 어, 장기 멸하고 있는 그룹들이었어요. 어, 그랬는데 어, 딸랑 한 그룹만 출을 했어요. 50, 50에서 41이 나왔죠. 나머지는 다 전멸했습니다. 어, 차라리 이렇게 속 시원하게 그냥 다 전멸을 합는게 어, 다음 회차에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어, 몇 그룹 나오고 몇 그룹은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어, 결국은 어, 그 다음 회차에도 역시 찔끔찔끔 이렇게 가져서요 이렇 차라리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기왕, 저조하게 나올 거라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번 주에도 나머지 그룹은 다 살펴봐야 되니까요. 좀 설명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예요. 이게 현재 5연멸 중이었는데요.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6연멸이 3번, 7연멸이 1번, 8연멸이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에도 또 여기 살펴봐야 되겠어요. 아, 이제 출하 시기가 임박해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락, 육락이 또 전멸을 했어요. 여기 둘레 네, 여섯 수나 되는데, 이게 또 전멸을 해서 이제 칠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주에 다시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 끝수가 육연멸 중이었는데, 또 전멸했습니다. 어, 아,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7연멸이 두번 있었고요. 8연멸이 한번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번 제이 주에는 출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죠. 이제 타이 기록은 아니더라도 이제 7연별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어, 우측 우 사선 어, 18을 제거하고 보면 6연별인데 1래에서 부터 현재까지 6연별이 딱 9번 있었습니다. 타이 기록이죠. 그런데 또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기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이제 이것도 많이 높아져 있죠. 어, 그 다음에 14, 자, 사선입니다. 44를 제거하고 보면 현재 5연멸 중인데요. 1에서부터 현재까지 6연멸이 3번 있었고 8연멸이 2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6연멸로 넘어갔어요. 어, 44가 나왔죠, 어, 제거한 44가 나오고 나머지 수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 둘, 넷, 다섯, 다섯 그룹은 어, 이번 주에도 역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 금요일날 올려드린 필출 3수입니다. 어, 대상수는 6, 11, 23 이었는데요. 어, 여기서는 11번이 출했습니다. 어, 원본에서는 9, 어, 11, 33 보너스 볼 해서 2.5수가 나왔습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유튜브에 올려드린 방송은 마치고요. 어, 필출 삼수 클럽에 어, 올렸던 자료 복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주에는 제가 유실 수심이라고 상당히 바빠서 어, 유튜브 방송도 좀 어,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그점 양해 바라고요 어, 그래도 어 어. 최선을 다하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자료, 자료 찾다가, 아, 점검하다가, 아, 잠이 들고 이래가지고, 좀수일 방송을 못하고 그랬죠. 자, 이번엔 필출 3스크롭복기입니다 어, 라이님 자료 어, 먼저 보겠습니다. 어, 라이님께서는 어, 3 1 32, 42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이 어, 세수 여기에서 31이 출을 했습니다. 31이 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 헌터 어, 저죠 아, 제가 올린 자료는 아, 여기 필출 삼수하고 아, 고정 한수였는데요. 어 필출 삼수 고정한 수다 어긋났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관심 그룹들이 전부 어긋나고 막 이래서 어, 자료가 어, 좀저 뭐냐면 적중률이 좀 떨어졌어요. 여기서도 역시 원본에서는 어, 여기 1 0이 있었는데 어, 이 세수로 압축하면서 어, 빼먹었 저 빠져나갔습니다. 10일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어, 27, 34를 어, 좋은 수로 봤는데, 어, 이게 아니고 11이었습니다. 요 세수 중에서 다시 고정한 수를 뽑았는데, 이 잘못 뽑은 거에서 고정한 수를 뽑았으니까, 이거또오르 났죠. 그래서 두 그룹이 다오르 어, 나고 말았습니다. 어, 이번 주에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복귀 방송을 모두 마치고요.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은 대 어, 1009의 어, 대분류를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출삼수클럽의 자료를 필요하신 분은 어,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밑에 필출삼수클럽 바로가기, 어, 거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좋은 밤 되세요.